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안녕하십니까 어? 유자 써니입니다. 내가 먼저 하는 거야. 하나 둘셋 안녕하십니까 장추자 TV의 장추자 써니 유자입니다. 유자, 입니다. 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유자 씨샵 갔다 왔어요. 네. 너무 이뻐요 유자 씨. 써니는 말할 것도 없이 이쁘고 그죠? 고맙습니다. 뭐 유자가 이름을 레몬이나 라임 아니 불러보라. 유자 이름 내가 바꿔줬잖아 요 유미 유미야 유미 예쁘잖아요 예쁜 음. 이름으로 불러야 사람이 더 예뻐진다고 아니 얼굴이 예뻐졌으니까 유자보다는 유미가 어때 유미 <웃음> 어, 유미 근데 옷 예쁘다 <웃음> 가슴해 주셨어요 너는 언니들한테 사람 이 받으니까 이거좀 많이 받네 맞이도 <웃음> <웃음> 언니가 예뻐하니까 하나 주겠어요 <웃음> 진짜요? 아 언니 감사합니다 손인자손인장이에요 전자팔 좋다. 이름은 소뚜키예요이 이름 은딸이거든요 딸이. 딸이. 제 딸이에요, 딸딸이. <웃음> 유미 잘 어울리죠? 어. 민이형 닮았대, 유미. 아우, 가창이십니다. 좋습니다. 여러분, 저 입술 필러도 먹고 왔어요. 달라졌죠? 봉투를 했던 입술이 달라졌어요. 좀더 해도 되겠어요. 아 근데 저는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요. 너 하면 혹시 과해질까 봐. 룰라에서 연두에서 유자에서 유미로 최정 결정됐습니다. <웃음> 연두도 있었어요. 팡이도 있었어요. 저. 팡이로 저, 저도.. 얼마에 울먹은 줄 알아요. <웃음> 사람 이름은 어고 <웃음> 곰팡이로 제가 주지않어요아 유자였고. 예뻐. 어. 졌어 서로 칭찬을 안 시켜줘요. 선녀 <웃음> <써니> 언니는 너무 센 <웃음> <쎈는> 절. 뭐라고? 세센 <웃음> <쎈는> 절요. <웃음> 원래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저희 같이 살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거실에서 얘기하고 그냥 얘기해줘요. 일단 유자는 네. 너무너무 착하고 유자는 너무 순수하고 하긴 싫은 말이에요 근데 착해요 진짜 너무 착 너도 하나쁜데 마음씨도 이뻐요어도막잘들어주고 <웃음> 하나만 얘기해야 된다니까 너도 하나 얘기 유자는 일단 저희가 하긴 사장님한테 너무 잘하고 부러워요 근데 전아왜러면 지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저는 언니한테 애교를 잘못 부리는데 유자는... 유자 애교 없어요 그럼요 아 부르래요 <웃음> 아 근데 유나아그 아부가 아니에요. 어, 제가 볼 땐. 커피 잘 마셨어, 요 셋. 씨. 어어 이름만 한 번씩 사줘요. 선희 언니 언니가 알려줬어요. 알려주기만 하고 얘는 안 해요. <웃음> 너네 그거 알죠? 당연하지 이거 알지. 어, 저 그런 거 못해요 언니. 어떡해. 짝. 아 언니 너무 예쁜 거 알지? 당연하다 당연하지. <웃음> 공격! 진짜 너 팔에 문신 너무 곰팡이 같은 거 알지? 당연하지. 언니 담배 안 피는데 이 너무 누른거 알지? <웃음> 당연하지. 너 엉뚱을 하는 거 너무 티나는 거 알지? 당연하지. 이거지는 <목소리> 같아. 안 넣은 언니보다 섹시한 거 알지? <목소리> 언니! <잘한다. 웃음> 아! 아! 형, 해주세요저스소에서 맞아요. <웃음> 이제 못 웃겠다, 유사 때문에. 왜 라면이 다네요방방방 아, 고정을 하는 거, 하고 싶어. 그중 뭔지 하래요? 동원에서 아니요 손님들 아니 그냥 한 말인 거 알지? 아, 아 알지 <웃음> 근데 평소에 얼마나 이렇게 어.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까요? 아니라고! 뭐라고? 그냥 한 말이라고! 그냥 막생각만게 했던 <웃음> 거라고 언니야 어머! 옥수수래요 저보고 <웃음> 아왜 그래요 근데 그럼 제가 나쁜놈 되잖아요 아얘안 알고 싶었는데 진짜 아, 아니야 언니 너 알고 있었어 근데? <웃음> <웃음> 어? 어? 어? <웃음> 어? 미안해, 미안해. <웃음> 어? 괜찮아. <웃음> 어? 이거 약간 그런 같아. 부자 그러지 마. <웃음> 어? <웃음> 뭐, <먹어요? 안> <웃음> 한 <웃음> <아니> 방금 뭐날 <웃음> <벅> 나갈게 이자한테 <웃음> 그러지마 <말게 웃음> <웃음> 언니가 대신 덕고 유서 보여아 아니야 아니야. 너가 촉이 잡히면 언니가 편을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. 뭐 언니 얼굴을 봐서라면뭐 잘해야 돼. 요 맞아요. 아 역시 추자 언니랑 같이 놀러다닐까. 제가 예의가 있구나 이렇게. 맞아요. 이사 <웃음> 절대 실수 안 하고. 맨 뒤에서 누구 안 씹어요. 안 씹어요. 절대 안 씹어요. 선현이 어때요? 언 선현이 괜찮아요. 음. <웃음> 요 <웃음> 좋게만 얘기해요. 이런. 유자 언니는 진짜 너무너무너무 너무 착해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척하는 거야? <웃음> 아, 척하는 거면 우리 딸 아. 딸이가 쑤실 거예요 딸이 공격하면 당해볼래? 우리 딸 딸이 8개거든요 총 수자 언니 화분 쇼핑을 했을 때 진짜 웃기신 거 알아요? <웃음> 교감하시네 <웃음> 교감 <아쉬워. 웃음> 어, 얘가 나한테 말을 건다면서 얘로 주세요 이러면서 <웃음> 그, <또다가> 또 가가지고 <웃음> 또막 어쟤 말고 얘로주세요 <웃음> 그냥 이렇게 만져보는 거야 혹시 갈래 안 갈래? 말이 없으면 안 가는 거죠 얘가 말도 해요? 천 원해요 원해요 <웃음> 억지로 대권해야 하나 있잖아요 그냥 죽었어요 이렇게. 억지로 대권해야 하 아, 말하는 거. 좀. 손님이랑 싸움 나는데 손님이 아, 그거 그... 엎어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쎄시더라고요 어. 쇼피하니까 생각났는데 저번에 저희 가게 옮길 때 이케아에서 접시 많이 샀잖아요 네네네 그때 썰이 생각났는데 언니랑 같이, 저랑 같이 밀고 가는데 조그만한 애기가 여기 선반에 장난감 줬겠다고 에이, 에이, 러고 있는데, 수정 <웃음> 언니가 이렇게 오다다다 달려가 가지고 애기 장난감 탁 이렇게 내려줬는데 너무 심쿵이었어요 왜요? 아니, 그꺼려나 다칠까봐 나는. 예, <웃음> 그게 너무 음. 심쿵 모먼트였어요. 이서를 <웃음> 풀렸는데 쇼핑 얘기하니까. 음. 애가 다칠 봐에 수정 언니 엄마 모먼트가 <웃음> 있어요. 엄마 모먼트? <웃음>